2000년대 국내 증권가 한대 슈퍼개미 목포세발낙지 목포에서 이름을 날린 선물옵션 투자 전문가 장씨는 압구정 미꾸라지와 함께 과거 국내 선물시장을 성장시킨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1세대 슈퍼개미 목포세발낙지 장씨는 목포의 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5년 대신 증권 입사를 하였고 19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목포 지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까지 9천억 원을 선물거래로 중계를 하면서 마이다스의 선으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포 세발 낙지라는 예명이 붙은 이후로는 한국 증시를 쥐락펴락했다라는 의미에서 목포의 명물에서부터 따와 붙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입사일로부터 고작 14년 만에 부장의 자리까지 올랐으며 차장에서 부장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하죠. 월스트리트저널에도 소개된 장 씨는 선물옵션 투자전문가로 명성을 날리면서 98년 4월과 5월 두달 만에 30억 원을 50억 원으로 불리는 경이로운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성과급만 수십억 원을 받았고 선물시장의 막대한 영향력을 과시해왔었기에 현재까지도 여의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로 회자가 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한때 시장 점유율이 5%에 이를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선물의 귀재 한국의 조지 서로스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한 증권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하루에 8천억 원에서 9,000억 원 규모의 선물 거래를 주선하던 장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다면서 해당 증권사는 물론이거니와 국내 파생시장이 현재 수준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큰 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씨는 당시 시장의 흐름을 읽는 데 동물적인 감각을 지녔으며 철저하게 당일 청산의 원칙을 지키고 손절매에도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었냐를 되새겨보자면 장씨가 이름 없던 코스닥의 종목을 지분만 취득했다는 소리가 들리면 해당 종목과 관련 종목들이 몇날 며칠을 급등락을 반복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장씨는 보유하고 있던 대신증권자사주 100만주 가운데 50만주 이상을 처분해 60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올리고 서울신용정보 주식 10만주 등보유물량을 포함하여 자산가치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투자자로 나서게 됩니다. 무성한 소문만 떠돌던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직접 증권사를 차린다는 등서울에 사무실을 내고 전업투자자로 나섰다는 등 각가지 이야기들에 관심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후 전업투자자로 나섰던 장신은 2000년의 종합주가지수가 6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극히 비관적으로 보며 선물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양성하며 업계에서 또한 번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그런 그의 성공 신화는 2002년 현물 시장을 건드리면서 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십억의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 사무실을 정리하게 되고 고향으로 내려가 은둔 생활을 한다며 소문이 들려왔고 조용히 살아가고자 했던 그는 쌓아놓은 과거의 명성 자체가 워낙에 대단했기에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08년도 한 증권사의 이사로 복귀를 하게 되었죠. 그의 동물적인 감각은 여전했었고 m 비테 마주의 한 레저 업체를 지켜보며 2011년 대량 매집하게 되었는데요. 순식간에 지라시가 나돌며 주가는 장종 12%가 넘게 급등을 하며 단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오르면서 상한가도 기록을 하고는 목포 세발낙지의 화려한 부활이 축포가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목포 세발낙지가 세상을 호령하던 그 시절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흘러간 세월에 원래 알던 개미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주가의 방향성을 잃은 종목에서 사목이라는 손실을 보고 모든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증권사를 통해 20억을 빌려 만회를 노려보았지만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한 채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 처분하며 경영참여 목적으로 지분을 매입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성과 돈만 잃은 것이 아닌 경영참여를 선언한 지한달 만에 팔게 되면서 목티라는 오명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이후 2012년 2월 한지인을 통해 투자자 두명을 소개받고 이때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하며 수롱에 빠지게 됩니다. 그 투자자들은 일반 투자자가 아닌 사채업자들이었고 그들에게서 2억 5천만원이라는 자금을 받으면서 6개월 이내에 원금 회수를 보장하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원금을 회수시켜준 뒤 이자로만 수익을 실현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구조 자체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사채업자의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되면 강제 매도가 되어 원금을 회수하고 계좌를 쓸수 없게 되었고 손실된 만큼의 금액의 이자까지도 하여 현제한뒤 계좌가 열리고 다시 매매가 진행될 수 있었던 거죠. 수익을 내지 못하면 사채업자들의 원금을 어떻게든 보존해야 했으며 잃게 되면 본인의 돈을 마련하여 채워놓어야 했습니다. 이런 구조만 본다면 무조건 돈을 날릴 수밖에 없었고 목포세발낙지는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을 다 날리게 되면서 2015년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아직까지도 의문을 들게 하는 부분이 추력이었던 선물시장을 하지 않고 현물시장을 고집하여 매매를 진행했다는 것인데요.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지 않은 채 순식간에 돈을 날리게 되며 지금까지 당시에 전설적 인물로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선물시장을 이끌었던 한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당대 최고의 투자자였던 사실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럼 전성기 그때 그 시절의 인터뷰 내용들을 함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1999년 3월 2일 안전수칙 주가지수 선물 투자를 위해 객장에 찾아오는 투자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다. 큰 욕심을 버리고 안전하게 투자하라는 것이다. 선물거래는 주식보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을 수 있지만 반대로 큰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유명한 금융기관이 한직원의 무리한 선물투자 때문에 회사가 망한 적이 있을 정도로 선물투자는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소규모의 선물거래를 하든가 혹은 현물주식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매만을 고집하게 된다. 기관 투자가와 달리 프로그램 매매를 할수 없는 일반 투자자는 차별화된 선물 투자의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투자 의험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반 투자자가 선물 투자를 할때 지켜야 할첫 번째 원칙은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선물 거래는 증거금이 전체 투자 금액의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3천만 원을 가지고 2억 원어치를 매수해서 선물 지수가 15%만 올라도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원금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경험적으로 욕심이 많은 투자자일수록 투자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법이다. 작은 수익이라도 안전하게 벌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둘째, 투자 자산을 모든 선물 투자에 쏟아붓지 말고 적어도 50% 이상은 위험이 낮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자산이 있다면 5천만 원 이상은 국공채 수익증권이나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예금 등에 가입해야 한다. 셋째,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고 투자해야 한다. 주가지수 선물은 미래 일정한 시점에 주가를 예상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 투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시장 흐름과 중장기적인 주가 방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대세 상승기에는 샀다가 다시 팔고 하락기에는 팔았다가 다시 사는 매매 패턴을 유지해야 이익을 내기 쉽다. 그래서 시장 흐름을 빼뜨릴 수 있는 감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중장기 투자는 철저히 피하고 단기 매매를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투기적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하루 100회 이상 거래를 한다고 한다. 실제 선물 투자로 수익률이 높았던 국내 투자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선물을 사고 팔며 선물 포지션을 가급적 하루 이상 가져가지 않는다. 다음날 주가가 급변하면 큰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음날 주가 움직임이 확실할 것으로 판단되면 일부 포지션을 가지고 가도 괜찮겠지만 안전한 매매를 위해서 당일 단기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 1999년 3월 3일 스탑 로스 일반 투자자가 하는 선물 투자는 증권사 등 기관들의 무위험 투자 수익을 얻는 차익 거래와는 달리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의 투기적인 거래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면 투자원금보다 몇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 개인들이 선물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기본적인 투자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선물을 매수 혹은 매도한 뒤 자신이 예상한 방향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 과감하게 선물 포지션을 정리해 손실을 최소화한 뒤 다음 기회를 돌려야 한다 이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스타로스 손절매 기법이다. 손실을 끊는다는 뜻으로 더큰 손해를 피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손해를 감수하고 보유 중인 선물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이다. 손절매 가격을 정할 때 취득 단가와 너무 차이가 나면 손실 발생 시 치명적이고 반대로 취득 단가와 너무 가깝게 정하면 작은 시장 가격의 움직임에도 포지션을 청산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에서 스톱 가격을 정해야 한다. 적정 수준의 스톡 가격을 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차트 분석에 의한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용하는 방법과 일정 수준의 포인트를 정해놓고 손절매를 하는 방법이 있다. 차트 분석은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손절매 기준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매너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저항선 약간 윗부분에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선 지지선 약간 아랫부분에 설정한다. 이때 저항선이나 지지선은 이동평균 가격선이나 박스권의 가격선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일정 수준의 포인트를 정해놓는 방법은 손절매 폭을 정하고 선물 가격이 이 폭을 벗어날 시에는 과감하게 선물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이다. 선물 현재가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데 가령 60 내에서는 보통 0.5포인트에서 손절매 폭을 정한다. 그렇지만 급등락 장세에서는 손절매 폭을 평상시보다 더 좁게 가져가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미련을 가질 경우에는 소탐대실의 주식시장의 명언대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변화무쌍한 선물시장에서는 가능한 한 장중 매매를 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날로 포지션을 가지고 넘어가는 경우에도 1포인트 내외에서 손절매 한도를 정한다. 그러나 급등락 장세에서는 미련을 버리고 당일 매매로 철저하게 기존 포지션을 정리함으로써 위험부담을 최소로 줄여야 한다. 1999년 3월 4일 선물거래 방법 일반 투자자는 기관 투자가와는 달리 위험의 피수단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손해를 안 보는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투자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 흐름이 대세 상승기라면 매수 후전 매도 대세 하락기라면 매도 후환 매수하는 방법을 견지하는 것이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투자 자세다. 이러한 흐름은 주가 그래프를 통해 일반 투자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추세를 거스르는 매매는 달려오는 기차를 보고 피하지 않은 채 기차가 멈추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달려오는 기차를 보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대세 전환을 예측해 저점과 고점에서 투자하겠다는 생각도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성공하면 투자금액의 몇배의 이익을 챙기지만 실패하면 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 대세를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선물 그래프의 모든 사이클에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반복해 매매할 때마다 이익을 내는 것이 선물 투자를 하는 모든 투자자들의 꿈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쉽고 간편하게 선물 매매를 하는 방법은 중장기 추세에 따라 단기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선물 매매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지수의 일간 차트상 현재 국면이 상승 추세로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장중의 신규 매수 후 전 매도하는 한 방향 매매를 계속하는 것이다 물론 하락 추세로 해석될 경우에는 신규 매도 후환 매수하는 매매 과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추세 추종적 매매 방식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며 포지션을 보유하는 데 따른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기에 있더라도 중간에 하락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매 규모를 줄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베이시스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선물지수가 오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 선물지수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가 있다. 이런 징조는 시장 흐름이 바뀔 때 나타난다. 이럴 경우엔 선물 매매 규모를 줄이고 시장 기조를 확인한 후에 다시 매매에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 1999년 3월 9일 포지션 관리 선물 시장에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대개 현물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 선물 가격의 흐름을 예측한다 선물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면 매수하고 타락이 예상되면 매도에 이익을 취하는 단순 투기 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선물 거래는 제로썸 게임이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는 거래자의 편에 붙어야만 선물 투기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대세 상승기에 매수 포지션을 취하거나 대세 하락기에 매도 포지션을 취한 경우에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대세 흐름을 잘 파악했더라도 개인들은 기관투자가에 비해 자금이나 위험해피 수단이 적어 일시적인 주가 충격만으로도 큰 손실을 볼수 있으므로 포지션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므로 차익거래를 통해 무 위험 수익을 얻는 기관투자가와는 달리 투기적인 선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일반투자자는 기관투자가와 다른 차별화된 포지션 관리를 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는 선물 포지션 보유 기간을 짧게 잡고 당일 중에 신규 매수했다가 다시 전매도하거나 신규 매도했다가 다시 환매수하는 단기 매매 형태의 포지션 관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급등락 장세이거나 지수 행보 상태에서는 당일 매매를 더욱 철저히 해 바로 환매수나 전매도를 통해 기존 포지션을 정리함으로써 이익이나 손실을 실현하는 초단기 매매에 집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음 날 지수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포지션을 다음날로 끌고 가는 것은 마치 횃불 없이 깜깜한 밤길을 걷는 것과 같이 큰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주식은 매수 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팔지 않고 주가가 오를 때까지 보유하면 되지만 선물은 매수 후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손실폭이 커진다. 마진콜의 증거금 부족까지 당하게 되면 일반 투자자가 포지션을 계속 보유하기란 무척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고수익보다는 위험회피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일반 투자자는 몇분 정도의 짧은 선물 포지션을 보유하면서 최소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초단기 매매가 가장 바람직하다 아니면 하루를 거래 단위로 이익을 보건 손실을 보건 당일에 반대 매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당일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 1999년 3월 17일 추세에 맞서지 말라 선물 투자를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먼저 기본 전제가 있다 시장의 가격 움직임은 정치, 경제, 사회, 심리적 요인등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선물 가격은 추세를 가지고 움직인다. 또한 기술적 분석은 사람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똑같은 실수를 계속 되풀이한다는 가정에 기초를 둔다. 이러한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해 가격이 3% 정도 이상으로 추세선을 벗어날 때 추세가 전환된다. 가격이 추세선을 돌파한 후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추세선을 이탈할 때는 추세의 전환으로 인식한다. 즉 가격이 현추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를 일시적인 조정을 볼 것인가 혹은 추세반전으로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에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핵심이다 선물 투자에 쓰이는 모든 기술적 지표들은 주가를 가공해 나름대로의 기준이나 정의에 의한 추세를 보여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세 전환이 확인될 정도로 충분히 주가가 변화했을 때 주가의 저점, 고점의 후행에 전환 신호를 보내준다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고 무릎 근처까지 상승한 다음에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 신호를 보낸다. 반대로 주가가 고점을 기록한 뒤 신고가 갱신에 실패하고 밀릴 때에는 어깨 근처까지 하락한 다음에 하락 추세로의 전환 추세 신호를 보내준다. 따라서 지표 자체의 단기 또는 중기 여부를 떠나 전환된 추세에 맞서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취해서는 안 된다. 지표에서 제시하는 추세 방향과 반대되는 포지션 진입은 길고 견디기 어려운 인내를 요구하며 결국 손실 가능성만 증대시킬 뿐이다. 따라서 전환신호가 나타나면 먼저 기존 포지션을 청산해 이익을 실어내야 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추세 방향의 수능에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사이클에 대비해 신규 매매를 잠시 유보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선물시장의 생존수칙 1호은 스탑 로스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느낌이 맞아 들어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한 추세에 맞서기 때문이다. 선물 투자 시 지표의 추세 전환 신호에 충실하면 스톱 로스 폭을 조정할 필요도 없어지며 평가 이익이 손실로 바뀌는 최악의 상황을 자동적으로 피할 수 있다. 나름대로 자신의 매매 행태에 대해 최적화시킨 지표를 신뢰하고 이 지표가 보여주는 추세에 맞서지 말자. <목소리>